삼정봉 등산로 입구입니다. 이곳에 올라가게 되면 한반도 해소공원이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삼정봉 등산로 안내도입니다. 다리를 왔습니다. 오늘 신안 중도짱뚱어 다리에 왔습니다. 짱뚱어어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짱뚱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짱뚱어어어어어어어어 말 마리 있어요? 어요 네, 짱뚜은 어, 절대 양식이 안된다. 어? 아? 그, 그, 그, 어, 어때요? 짱뚜 아, 어떻게 생겼어요? 1번이면가 네, 있는게 아니고요. 여기도 짱뚜 네. 2마리가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네. 천년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여기는 천년의 숲길 네, 산림역장입니다 지금 시작점고요. 아, 올해 오늘 공기 도 신났습니다. 인주 스토닉 어때요?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올라가니까 좋아요 어, 좋아요? Yeah, 수영복 입고 와서 해야지. 그 o 그냥 하는 거 아니야. o 우 we're a b i 이 성습이 아주, 기가 좋습니다. 사나무 향기도 좋고요. 걷기도 아주 편안하고요. 예, <웃음> 네. <웃음> 이길 수 있는 그기구도 있고요. 꼭 기념사진 하나 찍어야 되겠죠? 우리 이쁜 공주들도 멋지게 찍고 있습니다.